그냥 선생님 부정 풀어라 그래서 부정 열심히 풀고 기도하고 네.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180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180배 하고 아침 저녁으로 180배 네. 하고 네. 처음에는 그날 설비전하고 들어와고 보통이 화 하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좀 들어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네. 하루 지나다 보니까 조금 그냥 내 느낌에 어떤 운기가 온기가 조금씩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편안해졌어요. 어, 언니도 예전에 내하고도 틀리다고 그러고 음. 이제 언니랑 부딪히는 게 없어졌어요. 아, 이제? 예. 음.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날 선생님이 이제 소리소나면서 선생님 말씀 듣고 음. 나니까 아, 언니가 왜 그랬는가. 음. 저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냥 언니가 손님들 오고 지기를 받고 언니가 나보다 더 무당처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내 욕심인 것 같고 이제 언니도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뒤부터는 언니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고 아언니 삶은 언니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구나.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요즘에는 언니하고 많이 편해졌어요. 언니도 많이 누순해졌고 마음이 조금은 언니하고 많이 변해졌어요. 제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난 누군지 알아요? 난 농공돈다 농군돈다 꼬라지도 부르기도 싫다 인는진지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이 안 나온다 오막 따기도 싫다 할머니 손 잡고 선녀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버터 버터 막아 있었는데 바보 같아게 모르고 옆에서 서가 있어도 모르고 <웃음> 맨날 아빠 있어도 모른 척하고 뭘 나를 모른다 몰라. 그러니 오늘은 절성 잘드려서 엄마 인도 잘해서 조상하고 신하고 구분 가리가 돼야지 조상을 실을 수 있는 몸주가 되니까 제자가 되었겠지. 그래도 조상인지 귀신인지 신인지 어? 그거는 기본은 기본적으로 은기본 구분을 해가지고 모셔야 될거 아니야. 신은 이 손바닥에 사람의 지문처럼 다 틀려. 쌍둥이도 틀린단 말이야. 신의 마음이 똑같고 신의 하시는 일이 똑같지. 신의 성질이나 각기 신명이라 오시는 모든 분들의 영접의 도술과 술법이 다 틀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 신고 타는 것도 똑같고. 신 선생들은 이, 이 제자가 구타하는 것도 똑같고 저 제자가 구타하는 것도 똑같고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 신은 이리 지문 같은 거야. 각기 제자들한테 전법이 다 틀려. 그래서 몸주신이 누가 와서 어떤 걸 가지고 너한테 불리자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성질이나 도술술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상황이 똑같이 신꽃을 하고 거기에 제자만 맨날 바뀌고 시어마에는 신고 타는 건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모시는 것도 중간에 산신 어 대신 불사할매 안그러면 뭐 글문도사 양명도사 장군님 이거밖에 돼있나? 불사항아리하고 어쩜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노 오시는 주력이 다 틀린데 그분들을 모셔도 각탱화를 모시든 종합탱화를 모시든 원부를 모시든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인공 공사가 누구와 손을 잡고 합의 수위에서 오는지 그래서 중단에는 누가 계시고 양부리로는 누가 계시는지 중단 그 다음에 상단 하단에는 어떻게 계시는지 그런 거한곳도 없이 물만 따도 신이 와 옛날에는 떨구지 같은 신이 올 때는 벽사에다가 한지 하나 붙여 놓고 이름 석자만 적어도 신이 다 내렸다고 어쩌면 전부 다들 그렇게 모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원불다 모시고 탱화 다 모시고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다 모시면 뭐할 거야 그런 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전부 다들 신을 받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신감이 있고 신기가 있고 칠성줄이 센 사람이 있고 산줄이 센 사람이 있고 용신줄이 센 사람이 있고 조상 주력이 센 사람이 있어 거기에 벌이 얼만큼 들어왔으며 그 주력이 내 사주와 어떻게 정맞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라는 거는 정말 천기를 읽을수 있어야 되고 인의 전기 신의 전기 만물의 전기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천상국은 33천 궁이라는 궁이 있다 이 궁에서 신들이 다 닦아서 내려온다 명패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들어오실 때 몸주신이 어느 궁에서 닦아서 어떤 주력으로 누구와 손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패를 들고 오는 게 신이야. 솔직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지를 해야 신에서도 어여삐보고 괘씸한 마음, 울기 나는 마음도 내리고 대인이 소인을 갈라. 응. 잘못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잠그고 잠구다 보니 계속 선생님을 바꾸고 신굿을 하고 바꿔봐도 계속 이렇게 삐뚤게 하는 거라 그럴 때마다 동작이 갑깝해서 어찌됐건 가라도 엄마는 욕안 얻어먹게 하려고 제가 집들 그래도 손님이 오면 명척하게 해주고 점을 치게 해주고 조상 잘 잡아 내고는 했는데 이게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빌때는 그냥 할메요 할배요 장군님요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 엄마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화도에 만이산에 들어서서 우리 제자 잠시 잠깐이라도 벌을 베끼고 산벌이 있다면 산벌을 베끼고 물의 벌이 있다면 물의 벌을 베기고 그러니까 요거 들고 인사를 해라 한쪽 음, 손에다가 그거를 들고 음, 그거를 들고 인사를 해라 잠시 잠깐 누가 들어오시든지 간에 뛰어서 바르지 말고 앉아서 봐 달라. 그래 두 분이 내려 오신다. 내려 오시면 듣고 어느 분이신지 물어보고. 할머니 아, 나도 코가 막히고 똥구냥이다 막힐 난데. 그래 한 맞지. 우리 한번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면 다 막히 같은 놈 같은데. 그러니까 오시는 할머니들 주인공 공사를 받아야. 동자 네가 활기를 치고 선녀 네가 활기를 치겠지. 그리고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지. 나한테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어디에 앉으실지 두 분이 아비 수위를 놔야 집안이. 일단은 조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할머니하고 동자하고 선녀하고 잘 닦아서 내려서면 나중에 대가 할아버지하고 신당님하고 오시고 올거 아니야. 그 신도 그렇게 차례차례대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라도 잘 받아보라고 집중을 해서. 흠. 응. <목소리> 도사할머하고 파트할편딱 나눴다. 응? 파트할머하고 도시 도시할머하고 편을 딱 나눴다. 응? 도시 어. 도시할머는 턱에도 덩할매 응. 통신이통공할매 응. 용실줄 잡고. 누구? 박씨 할머니. 바, 박씨 할머니. 어. 할머니. 응. 박씨 할머니 천공줄 잡고. 통공할머니 응. 응. 고 이거 명사주려고 응. 할머니 요거 단지에 딱 안고 그렇지 우리 도시 할머니는 응. 풀리던 할머니다 턱을 응. 그 이북만 신 할머니다 그 할머니는 그래. 본래 풀리던 할머니 할매. 그할가무당이다고 응. 그래 그 할머니가 성수 할머니잖아 그래 그할가 무당 그 할머니가 돈돈받고 그 하는데도 바보가 문퉁니까못 오길대요 그 할머니 할머니거든 갓나 새끼 오라고 그래 그래 그런 요구도 하는데도 모는데 그래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고 그 할머니도 어떤 할머니? 불리... 도, 할... 돌리던 할머니 한매돈 받은 한마디. 그래, 돈 받은 할머니인데그할머니가 응. 이름이, 응. 불리던 한매, 이게 아니고, 말명성수로 들어오신다. 말명성수가 불리던 할매다 불리던 끝에, 그말명불리에서 불림 대신해서 들어오는데, 이할매가 구업이 할매다 구업 대신. 무서워, 아마, 이할 그래, 이 할머니. 시크면 어디 걷다니까 그러니까, 구업 대신이라고. 구릉 대시, 구업 그러니까 대시. 나는 무섭지 하면 나는 농공회가 통공, 통공하무늬 손잡고 왔는데, 응. 하무배송이 형아 있잖아. 그래. 배상이형아왜 오늘 안 나와?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저 맨날 달랐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천궁불사에 박씨가장. 그래. 박씨가장이 음. 천궁불사 할머니 응. 손잡고. 응. 손잡고 왔다. 용궁동자가. 용궁동자 하고 손잡고. 응. 응. 용궁동자가 올 때는. 선녀도 손잡고 왔지. 그렇지. 선녀도 손잡고 왔는데. 응. 여기에 박씨가장이 천궁불사 할머니 오실 때 용궁불사 손잡고. 영궁둥자 손잡고 영궁선녀 하고 응. 이게 박시집 신명 주인공이다. 그 펜따 납니다 여자들. 그래. 니는 니 내는 내. 근데 합의는 하지만, 어, 근데 여기. 하는 일이 털린다고, 그다. 그렇지. 응. 여기 박씨가정에 가면은 불사단지에 앉아서, 응. 박씨가정에 엉아야, 누나애들 지켜주고, 응. 명불사, 복불사로 오고, 응. 우리 여기 손님이 왔을 때, 명 없는 집에 명이어주고, 자석 밀고. 없는 집에 자석. 타두해두고 응. 여기 우선은 좀 이따 찾아줄 테니, 거기 박씨 할머니하고 동자하고 신나게 풀어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내 망원아, 내가 명의 사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여기서안 되나.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상가에 가서 인사드리고 시명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자. 알았어, 인사, 인사해. 아~ 여기 제자가 영적 열차를 받았을 때 그전부터 강화도에 많은 이렇게 강화도에 가야 된다라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못 오고 있었는데 제가 영적 열차를 일차적으로 했을 때강화도의이 주력 이북주라고 이 많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신명찾기를 해보려고 강화도 많이 산에 한구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상각에다 차려놓고 영궁에서 잠시 잠깐 영궁에서 벌전을 뵙겨 보는데 주인공 공사도 잘 찾는 것 같고 동자선녀도 잘 찾고 양주풀이도 잘 찾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저희가 1차적인 시료를 했을 때 일단 신당에 가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신당에 가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부정을 치는 이렇게 부정을 쳐서 바깥으로 내 모시는 방법을 일러줬어요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이제 부정을 계속 치라 하니까 아마 제자가 그 부정을 거르지 않고 열흘 동안 계속 치고 마음속으로 기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번째 시료를 하러 왔을 때 생각보다 빨리 신명찾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개념이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인지를 못해서 이 몸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례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고 또 신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신명들에 대해서 느낌이 이렇다라고 일러줬을 때 제자가 기도를 하고 벌을 베끼면 신에서 그 줄을 타고 제자한테 이제 원조정으로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보기보다도 이 제자가 부정 영정을 잘 걷어내고 여기까지 열흘 동안 잘 따라와서 여기서 신명 찾기에 도전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좀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신을 찾지 못하니까 제자의 신감으로 몸주의 혈기는 열어져 있고 구슬에서 구멍을 뚫어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물을 떠 놓고 빌면 제일 가까이 있는 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상만 있느냐? 자기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켜주는 동자의 기가 있었고 지켜주는 할머니는 계셨지만 제자가 그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찾는 것은 조상이고 조상이 계속 꿈에 선봉을 놓고 신당에다 조상을 모셔놓고 그렇게 있으면서 제자가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다음에 몸 수전이 많이 아프게 되고 굴곡을 많이 겪게 되고 신당을 접었다가 펼쳤다가 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조상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이 조상신들은 기한이 한 3년 정도 돼요 처음에는 갑자기 이렇게 신을 모시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갑자기 놀랐는지 좋았는지 제자들한테 도와주는 일들이 조금 있지만 천신의 지기를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거라 생각하고 찾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신들이 기다려 주셨는데 그 조상신을 계속 위하다보면 파살이 오고 충이 끼고 살도 맞게 되고 이신앙을 계속 끌고 갈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구슬하거나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선생님 조상신을 모시고 있으면 그 조상신에서 벗어날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천신 제자들은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면 신당을 엎어버리거나 내모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들이 전부 다 취합되는 제자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조상다내 물려내고 오늘 오신 분들은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신랑집의 주인공, 자기 몸주 대신이 오늘 합의해서 잠시 제자한테 들어와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동자얘기들은 이제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신이 있다라고 오시는 느낌만 있는데 이제 몸으로 무감을 써서 확실하게 감아서 이제 공수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셔서 어떻게 제자를 살려 주실 건지. 그래서 그 제자, 이제 신당에 메어서 제자와 함께 기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꿈으로 선몽해주고 또 제자한테 지기를 줘서 공수전을 날리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무감을 세우기 위해서 삼각에 올라가서 그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네가 그 전에도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광화에 가보자 뭐 별상 동자가 온다 이래도 선생님들이 다꺾어 보고 니한테는 예. 그런 거 없다 예. 그러고 아까 선생님이 용궁에서 자꾸 성씨가 헷갈리더라 아이가 예. 그래 김씨라니까 이너그 동자가 아늘이 나라 오라봐 박신대적 김씨라는 그 내가 아, 그래 미안하다 이라고 올라왔는데 음. 혹시 너그 김씨 성가진 게 외할매 아이가 맞아 그러니까 자꾸 네가 네. 외할매를 대신이라고 몸주라고 맞아요. 모셔놔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김씨가 나오는 거야. 아까 거기 이제 용궁에서 밝혔다시피 네. 조시가정에는 불사할머니가 주인공이니까 네. 조시가정에는 천궁불사할머니, 네. 용궁 용궁불사할머니, 용궁동자, 네. 아까 용궁선녀 이렇게 왔잖아. 네, 네. 그, 그분이 이제 주인공이라서 조시가정에 네. 신주단지에 앉아서 명불사, 복불사로 자손들 명 이어주고 복 이어주고 네. 제가 집 들어오면 은 명발언 복발언 해주고 삼신 타주고 영궁에 네. 가서 빌어 줘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할머니가 지기를 놓고 점주를 하시고 네. 그 일을 그렇게 잡으실 거라고 네. 그리고 이제 박씨 가족은 그 친정이잖아요 네. 친정에는 해먹던 말명불리가 있어 갖고 조상신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천신에서 나리시는 네. 구대신이 구대인 구업이 내린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 신을 찾기가 엄청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오시는 박씨 가정의 몸주 대신 할머니가 네. 황해도 구월산을 뚫어 가지고 이 강화도가 이북줄이 세잖아. 그래서 중국으로 해서 네.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별상 대신으로 들어오고 네네. 넉 대신으로 들어오고 뜬 대신으로 들어오고 구업 대신으로 들어오고 동자는 별상 동자를 네. 데리고 네. 그렇게 해서 합의 수위에서 이 가정에 지금 자리 잡고 분리 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라 당분간은 이 신만 가지고 네가 네. 하지 아직 네. 3년 동안에는 누가 들어오든 밝히지 말고 제자는 잘 모르니 네. 좀 기다리시라고 네. 지금 들어오는 신들을 하고 합의수위에서 안함 받아서 제자가 충분히 3년 동안 알아듣고 씻고 듣고 맛보고 화답 받고 증명하고 해서 제가 받을 그릇이 될때그 다음에 대감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동참해서 네. 다 모실 테니 네. 있다고는 알고 있다 네. 그러니 제자가 아직 그릇이 작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네. 음, 부르고 청할 때까지 네. 지켜만 주시라고 그렇게 네. 하면 네. 네가잘 불릴 수 있고 다시 출발을 할수 있다 다감사합니 뭐사라로 이렇게 쏘므로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이제 또 설명을 해줄게 이 불사단지가 어? 네. 일부분 칠성이라 유월령도재석천왕의 길문을 열때 칠성임 전에 높은 당에 다가 불을 켜고 낮은 당이재석당에 불을 켜서 불사할머니 어? 삼천 진주 육천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네. 삼천공덕들여가 삼불재석이다 네. 합의수의해서 오실 때 네. 신농시 주법으로 쌀라무에 쌀이 열릴 때이 어? 신농시하고 합의해서 너의 가정 안에 들어갈 때 네. 조황화신으로 그래 화덕신는 불을 만들고 조황화신 네, 네, 네. 동참해서 네. 이 가정 안에 자리를 잡을 때이 네. 쌀을 원래 제자가 1 년에 1 0월 상달에 한 번씩 가는데 네. 시제 맞이를 해가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탈곡을 했는 쌀을 구해가지고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쌀을 깔아야 돼 이렇게 깔아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쌀이 깨진 거. 원래는 살이 깨진 거, 반개짜리,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고, 오는 살만 고르고, 오는 살만 골려서, 2, 3일 전부터 해서 쌀을 딱 준비해갖고, 10월 상달에다 이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서 모시는 게 불사단지야, 불사할머니. 옛날에는 다 그렇게 모셨어. 그래가 10월 상달에 이걸 모시는 날, 그래 향물에 목욕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모시는 다문 앞에다가 이게 송침을 달고 소나무 가지를 치고 앞에다 향토 세 주먹을 놔두나 놓고 깨끗하게 아무 하고도 말을 썩지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불사 항아리를 모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모신다. 약식으로라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신다고 그 마음 그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 이 불사 단지에 대해서. 돌잔치할 때색실을 놓거나 명시를 놓잖아. 이걸 명의어달라는 뜻으로 명시를 하는 거야. 아까 들어오시는 불사 할머니 잘 모셔서 자리 자정을 시켜야 되니까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몸으로 뛰어서 받아 그래서 내가 누구다 누구다 마, 말을 하고 쪽으로 좀 뒤로 나. 우기도 나고 한가다 하 나고. 응, 나오고, 응. 그게 말씀하세요, 음. 할머니. 응. 어. 이제 기운이 없네 내가 막. 이제 기운 내야지. 내 네, 맞. 이제 내를 알아주시니까 네. 내 자리 내 자리 앉아야지 내가. 예. 누 네. 내가 기에사나비 네. 네. 어료 주려고 내가 어. 진작으로 와가지시는데 알아주는 데가 네. 없어. 너무 없어. 너무 답답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오늘 선생이다. 누구 다 박시알니다 내가 와가 있는데. 예, 예 맞어 뿌리는 나무가 어딨냐고. 뿌리가 예,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지. 예, 예. 어? 그 자손들 살려주자고 내가 들었었는데 아무도 몰라. 이놈도 몰라. 예, 예. 어? 저거 신랑 나가고 있다고 밉다고. 내가 지금 밉나. 내가 살려주자고 왔는데. 그렇지요. 근데 어? 주인공 공사를 그렇게 내가 살려주자고 왔는데 저거 신랑 밉다고 내싹내 삐리고 그 자석은, 알면. 그 자석은 어쩌다 데 그렇지요. 어? 지가 어디서 그 자식을 낳노? 어느 그렇죠. 집안 자식을 낳노? 그렇지요. 어? 제자 너 몰라서 그랬답니다. 어째 이런 모르노? 어째 이런 모르노? 어째 이런 이런 모르노? 어? 그래 찾기가 힘듭니다. 전신 주력 찾기가 이렇게 힘드니 이 예. 그렇게 쉽게 온줄 알았으면 또 우리 이 제자가 기고 만장해가 오만해가 산다. 그래도 지잘라 산다. 그렇지요. 그래도 지잘라 산다. 그래 할머니. 짓잘라 잘면서 산다. 할머니. 어? 오늘 오셨거든라 예. 어떤 불사로 오셨는지, 제자한테 입으로 놓으시고 난 다음에 화답을 해주세요. 가자! 어! 예. 천군부사, 예. 천 천신줄로! 예. 천군부사 할머니로 내가 왔다. 예. 자손들 명의여 주자고! 예. 응? 어? 내가 들었어서 자손들 명의여 주고. 내가 전 안에 앉아서 병명사랑 오면은 내가 만져주고 예. 자손나비 없는 자손나비들 음. 내가 빌어서 자손나비 전지해주고 음. 내가 여기 앉아서 음. 우리 제자 명 지켜주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자 명 지켜줘야지 건강하게 해줘야지 예. 그래 지가 또내를 받으러 못쓸거 아이가 그렇지 헛은 예. 정신 걷어주고 맑은 정신 징겨서 내가 다 죽게 줄게다 이제 뇌를 예. 알았으니 이제 내를 알았으니 그래 할머니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우리 선생님만 삼천궁 국천궁으로 돌아왔서 왔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좌장하고 앉아서, 앉아서 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제자 진두지휘 하세요 이게 나, 이제 헛둘지도 나하로 내가 할게다 자 어? 지금부터는 누가 오시는지 1월, 1월 대신에 다 길문을 열고 다 우리 제자 한번 받아 보러 가봅시다 어? 네. 내가 대장 됐습니다 예 우리 제자 불려주려고 예 자손나비 불려주려고 내가 내가 불리던 할머니야 어? 어? 너 귀심한 놈 어? 언제 갔던 신명인데 보고. 내가 벌써 와가 있었는데 어? 어. 어디서 김치 찾고 있어 찾고 어? 이조부리 찾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어떤 대신인데 내가 예 어? 내가 불리던 대신이야. 예. 내가 불리던 만신이야. 이봉만신이야어 박씨 가정에 어, 박씨 가정에 내가 이봉만신이야 예. 어 내가 불리던 대신이란 말이야. 예. 이놈 새끼가 그러니 모르고 내가 내 내가 점바준부터 모른다. 예. 응 여기 똑바로 써. 내가 앉아 갖고 네가 손님 오면은 저거 어떻게 했다 누가 왔다 내가 점바준부터 모른다. 예 점술 대신 내가 대고.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열두 대신 네. 우리 제자한테는 벌레마 대신이고 점수라 대신이고 벌레 네. 천하인 기름문 열고 말문주고 네. 도술 주고 내 하나면 되지 뭐가 아, 그래 아, 중요하노 맞습니다. 응. 내가. 이북질로 중국질로 만주벌판에서 기름문을 열어서 네. 천상 천국의 기름문 열고 황해도라 구월산에 본을 두고 네. 오늘날에 이북만신 이북성수 벌레만신 내 아니고 구역대신 내 아니시래 가자. 그래서 예 내가 점상에 앉아서 예 내가 살던듯 치고 여친들도 치고 그렇지요 어 살았다 끊겨갖고 묘가 살이났나 예 사촌이 죽은다 살았나 예 집이 나가서 집집 나갔어 사촌이 죽은다 살았나 그렇지요 그것까지 내가 점으 본다 앉아서 그렇지요 이 할매는 어, 몰라주고 게심하게 전부 다 외할매가 무슨 지금 여기서 난리고 문디 같은 것들 예아이고 내가 여기다 나온다 박씨 가정이 어떠만한 신명이고 에이, 내가 다 옛날에 공들이던 그 주력으로 너희들이 다 태어나고 에이. 다 여태까지 박씨 가정이 영화를 누렸는데 이시 신이 올 때는 내 원정도 풀고 너의 원정도 풀어보자 내가 들었었고 어떠만한 연금술로 간금술로다 내가 비방술로 들었었고 말문 대신 점술 대신 불일천왕이 내가 앉아 서술천왕이 내가 앉아 우리 제자 다 앉아서 도 천리보고 서술구말리보고 도와주자 내가 들었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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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배상 동자야. 네, 배상 맞아요, 아버니 어, 아. 배상하면 현답 것같요 이북에서. 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걱정 없이 엄마 이끌고 가고 예감도 더 정확하게 주고 직감 주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동자 네가 와서 영공 동자 선녀하고 손잡고 네. 할머니들이 무슨 공수를 주는지 칼 공수를 주는지 엄마한테 뭘 느끼고 가자는지 어떻게 하고 가자는지 기도할 때마다 영감 주고 네. 도와 주고 네. 아. 매일 세 날이 와가지고 도수가 숙박 공부하기 바쁘고 어서 아, 가자 바쁘게 가자 바쁘게, 바쁘게. 어 바쁘게 바쁘게 음. 놀새 없이 실새 없이 음. 하라 신다.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게 두만거 아니야. 그돈 사람이 돼야 사람이 돼야지. 사 하다 붙여. 그래서 동자 도와줄 거야. 다 잘할 다수 있어. 잘하지, 할머니 나 이거 봐 이거. 어 어. 내가 요나머. 어. 도수이막 나오나. 뽕뽕뽕뽕뽕뽕 어, 잘한다. 그래. <웃음> 이때대에 뭐 일하는 지도 모른다 그래 도수리 음. 동자가 억수로 개구치고 있잖아. 음. 억수로 있잖아. 이 할매들 말 알고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아무 말도 안 듣는다. 듣는다. 어. 내우 말도 안 듣는다. 그때. <웃음> <웃음> 무서운 게 없다. <웃음> 내 보고 배상아별 배상하라 한다. 뭐 하는 줄 알아? 음. 시발 걸까. 내가 동네, 동네 멋슴이야별상하게별산동단이머 그렇지. 동자 얘기시. <웃음> 맞지? 응. 배단 돈단님이 래야지 배상아 배상 그래 화가 동네, 난다 동네 뭐 수마가 덤버마가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순둥님인데 어 그래도 엄마한테 네가 잘해줘 그래, 이제부터 하나씩 잘하잖아. 하나씩 공부가르치면 응. 되잖아 내가 이제 카드 태야지 응응뻥뻥 날동한테 도시락을 한테 할머니 뻥하면 도시락 고뽕 뻥하면 도시락 그대 뻥하면 도시락 그래 아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뭔데? 그러니까 엄마를 앞을 세워서 잘불리고 우불리고 잡불리고 해서 신이 있고 영검하다는거 일러줘야지 지금부터 한번더 놀아서 감아서 엄마 몸수전에 딱 붙어서 집으로 가자 네 가자 네. 음, 가자 여기 병인생의 신씨 부인은 우리 같은 신의 감을 가진 제자가 분명하다. 네. 그래서 이 신을 잘못 찾다 보니까 사업으로 영업으로 기름원는 열었다 하나 신의 고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신의 고력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급살도 많이 일어나고 이 사고사 아니면 은이 병들어서 가는 사람 이런 게없수로 많다. 근데 저 지금 신씨 부인 자체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다. 까칠하고 네. 그리고 의심 많고 절대 잘안 믿는다. 그래서 인연을 잡고 여기에 구대업에 대신 할머니가 인연을 잡았지만 저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매우 까칠하다 사람이. 응.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업으로 뭔가를 모셔놨다 해도 그게 대감신력이 아니고 저 사람 몸주에서는 할머니 신력이다. 그러니 조상이 앞을 서고 출라 왕래를 하는 격이고 부친열에 진호기를 해줘서 저렇게 했다고는 나금만은 업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신다. 그래서 오늘 들어왔던 기운은 내가 신씨 부인을 다시 한번 닦아주고 오늘날에 잠시 잠깐 만날 인연이 있다면 이 집안의 길문을 열어서 저 아이의 몸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 저기도 대신줄이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이장도 했었거든 산바람 몇탈 바람도 분다고. 그래 남자들이 출세하기 상당히 힘들다. 여자들은 신길리 들출을 해가지고 여기도 신기 저기도 신기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 고에 매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풀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다. 들었으니 예. 조시가전 예. 박신명당 신명가리 판단 내기 이만큼 힘이 들었다. 예. 구대업으로 들어오는 신은 알아준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춘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예. 신꽃에 어? 진적에 소설꽃에 불릴고 아무리 해봐도 터지진 않을 거다. 예. 그러니 속가슴 겉가슴 답답했을 것이고 예. 이 선생한테 가면 이렇게 모시라고 예. 저 선생한테 저렇게 모시라는데 들어보면 야나 자나 자나 니나 우리 할배 우리 할매 대신 할매 뭐,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니, 오늘날에, 몸주 대신해서, 합의수위해서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박시제자 몸주 대신해서 앞을 섰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조시 가정 안에, 천궁불사, 여미불사 세인마마, 일곱칠성의 손길을 잡아서, 이렇게 합의수위해서 양주불이 대신해서, 불 조시가정에는 불사 대신이고 너는 몸주 대신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동자 애기시들하고 합의수위해서 이 가정명당에 제가 집들에 있었던 고는 다시 한번더다 풀어놓고 인연 짓고 신연 짓고 새로운 물길을 열어서 너한테 안함받아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해도 몸이 힐리지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대신 할머니다. 그냥 천하지진 제아 대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몸에 그게, 이 몸에까지 이게 표적까지 주시고 저도 몸이 오늘 왜 이렇게 놀랐는데 그선생님말 그게 왜 그런지 말씀하셨고 오늘 정확하게 우리 할머니 두분 너무 정확하게 찾아서 너무 좋아요. 어,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모셔놓고 자기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제자고 애동 제자가 분명한데 몇년 전에도 신을 받아놓고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신당을 내모시고 다시 시작을 해서 하는데도 그때와 다름없이 조상신들이 계속 와서 자기 몸 주로는 본능에서는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하는데 신의 선생이 됐던 신의 선배가 되었듯 인연 잡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신이 없다 하여서 제자가 많이 힘이 들었고 이 제자가 그래서 술로서 세월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상신을 조상도 제대로 가리를 안한것 같아요. 조상신들을 모셔놓고 그냥 신이라 이름 짓고 그냥 신당에 다 앉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점사를 보다 보니 동자에게 한 명이 와서 영착하게 점은 주는데 제가 집들의 조상과 내 조상이 구분이 안 가고 신당이 전부 다 앉아 있어서 제자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팠고 정신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형국에 한 번씩 가다가 사불이 들어오면 술을 먹고 그렇게 이틀씩 삼일씩 난장판을 만들고 했었던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인데 이 신을 이제 조상 가리를 해서 신당에 메어져 있는 조상들을 다 천도를 시키고 건립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인 아버지, 삼촌자를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0일 정도 부정을 아침저녁으로 계속 쳐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으로 이 여기에 처음에 와서 솔루션을 할때첫 번째 용궁에서 그 벌을 다 벗겨놓고 용신에 물러서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삼각에 올라와서 몸주신을 판단을 낼때 조시가정에 천공불사라, 용이불사라, 세인마마, 손길을 잡고 일곱칠석에서 나려서서 아, 아들 자손의 명불사 복부사로 길문 열어준다 하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용공동자 선녀에게 합수해서 이제 여태까지 엄마가 몇년 동안 힘들게 왔던 신당에 있었던 거 누리고 비리고 아린 것들을 걷어낼 부분은 걷어내고 맑게 정화를 하신다고 해요. 네, 이렇게 솔루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당에 저만을 하러 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단한 신굿을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한테 용기 주기 위해서 신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본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제자가 첫 번째는 정신이 맑아져야 되고 육체도 안 아파야 되고 그 다음 에 제자가 할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화색도 있어야 되고 이 신을 받아들이는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나마 이렇게 기름문을 열어서 이 제자한테 법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오시는 불사 할머니 주인공 공사로 모시고 거기 오는 동자 아기시들 그다음에 지금 몸주 대신 자기 친정열에 오시는 몸주 대신 불릴 대신해서 손을 잡고 그전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아직도 그전 안에 남아있는 조상이 있다면 물려내고 잘못 받은 선녀나 동자가 있다면 다 물려내고 새로 조리를 잡아서 점안을 해서 이 제자가 기도 끝에 하문을 받고 공수를 받아서 어떻게 가야 될지가 결정이 나니 지금으로서는 21일이 지나고 이 제자의 함원을 받아서 제자가 분리로 가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는 생맥이 단지도 없고 네. 알고 있지 알고 있나 모르고요. 고있 어. 생맥이 단지도 안돼 있고 지금 꽃을 따라서 조상들이 네. 너무 많이 오니까 네. 태화의 위치도 다 바꿔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오늘 다 손을 못 봐주고 네. 제자가 기도 끝에 네.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는데요. 네. 어, 화물을 주식거고 네. 몸주 대신에서 할머니가. 야 나는 이래 하지 말고 이래 이래 이래 이래만 해도 나는 충분히 한다 이렇게 공수를 줄 거라고 그 공수가 제자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신당 전환에다 표정을 해모시거든그 오늘은 할머니 모시고 왔으니까 할머니 합의해 가지고 일단은 자리 자정을 해서 제자한테 안정심을 줘야 제자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고 그 21일 동안에는 그리고 누린 거 먹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몇시겠에는 네. 거의 인 보통 6시 대면 응, 거의 2시 그래 네. 인시 5, 6시에 일어나서 네. 향물에 목욕하고 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안에도 향물 다 하고 할머니는 천국 불으니까 굉장히 피리고 누린걸 싫어하고 혹도 새벽부터 너무 뭐 전화 받고 뭐 담배 피고 희닥거리고 웃고 이런 거 싫어하시니까 이쪽 할머니는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고 또 나중에 대신 할머니는 너무 와일드 하신 분이고 어, 어쨌든 니는내 말을 거역하면 죽인다 이러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 내손녀니까 내 그래도 화가 되게 나시면 제사도 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에는 자리를 잡고 작전기도를 21일을 해서 21일 동안 뭐 3일 뒤에 공수를 받든 7일 뒤에 공수를 받든 21일 뒤에 공수를 받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야 자리 조정하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니. 왜 제자가 받아봐야 알잖아.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전에대줬을 거고 다 해줬는데 이네 마음이 안 들잖아. 네. <웃음> 그 그러니까 나야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할머니 하자는 대로 하고 싶지만 제자도 형편이 있잖아. 네. 그럼 기도 끝에 하문을 받아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자라는 공수를 주면 인연이 나서서 누가 도와를 줘도 도와주고 제자가 잃을 때도 잃을 때고 네. 어 아이고야 야 나는 내돈 내 벌어 내가 할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제자가 그 신접의 경험을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 무감을 살려서 이 연기가 자기 몸에 기탁을 하고 생각 끝에 마음 끝에 이렇게 접신을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할머니가 들어오신단 말이야 기도를 하면 손발이 떨리면서 들어오시면 그때 그 우리가 많이 살해서 받았던 그 느낌 그리고 옛날에 니한테 그냥 본능으로 주던 네, 그 네네. 느낌을 오늘은 확신을 가졌잖아 네. 이 확신 가진 니 할머니를 계속 내가 몸에 확인 작업을 하는 신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제자가 알수 있도록, 어, 확인 작업을 계속 하셔야, 그 다음에 신에서 너한테 무엇을 역사,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하자 하는지를 답이 준다고. 무조건 신이 와가, 전바가 돈 벌고, 부리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입히되고는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앉아서 조금 빌어줄 테니까. 음. 아까 할머니 받으시면서 제가 할머니 자리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그소를 처음 들어서 아영덩이가 변하시대요. 영덩이가 변하고 이 몸이 변하시대요.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새로운 또 느낌도 또 와요. 응. 기도 열심히 해서 또 제대로 할머니 제대로또그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